감옥철창 사이로 같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꿈 친인척이나 애인이 찾아온다. 정보, 희소식, 전화, 무편물 상봉 등의 기운이다 갓난아기가 우는 것을 달래주는 꿈 어떤 고민거리로 인해서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진다. 개구리 한 마리가 자신 앞에서 우는 꿈 이별이 다가올 꿈 용기를 갖고서 분발하길 바랍니다. 개구리가 논둑에서 시끄럽게 우는 꿈 개구리가 논둑에서 시끄럽게 우는 꿈을 꾸게 되면 구설수에 오르거나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있을 징조다. 검은 고양이가 집안으로 들어와 괴상한 소리로 우는 꿈. 집안의 우한이들 끓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도둑, 시물수 질병, 사고 등의 불운이 닥친다. 곤충들이 우는 소리를 듣는 꿈. 오랫동안 몰랐던 친척, 친지의 소식이 먼 곳에서 들어오거나 혹은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공중에서 새가 우는 꿈. 배우자에게 도피나 손재 등 흉엄이 발생하게 된다. 새가 발치에 날아와 앉으면 신상이나 주위에 기쁜 일이 생기고 어깨나 손에 와서 내려앉으면 배우자나 연인에게 좋지 못한 말썽 내지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다. 괴물과 함께 어떤 일로 슬퍼하며 같이 우는 꿈.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 중에 불상사나 굳은 일이 발생하여 손실과 장애를 치르게 된다. 구관조가 꽃밭에서 우는 꿈. 신기한 문의작품을 창작하여 작품 전시회에 출품하게 된다. 발굴된 문화기사거리가 매스컴을 타고 도시와 오지마을까지 새롭게 눈을 뜨게 한다. 예술의 전당이나 문화의 광장에 참석한다 군인이 유골상자를 가져와서 자신이 슬피 우는 꿈 유골상자는 성공 성취 등을 암시하는 사물이다 따라서 그동안 애써온 일이 있었다면 좋은 결과를 얻고 주위의 인정도 받는다 좋은 의미로 세간의 주목을 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유골상자를 보고 당신이 슬프게 느꼈다면 느낀 만큼 당신이 충분히 노력하고 행동하고 표현하였음을 말한다 시험웅 승진은 재물운도 최상이므로 좋은 소식을 기대해봐도 좋겠다. 다만 경솔하게 행동하다간 구설수에도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라. 귀뚜라미 우는 소리를 들은 꿈. 고생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긴다. 귀뚜라미나 벌레가 우는 소리를 들은 꿈. 적적하며 수심에 잠기게 됨. 귀신이 자신의 집 지붕 위에 앉아 오는 꿈.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시거나 친척들에게 큰 사고가 있고 가장이 하는 일이 많아요. 폐가 망신함. 까마귀 떼가 무리지어 나는데 여기저기서 까마귀 우는 소리를 듣는 꿈 연애나 회식에 참석하지만 말썽이 생기고 손재수 등이 있게 된다 까마귀 떼가 시끄럽게 우는 것을 본꿈 집안의 재앙이 닥칠 암시이다 까마귀가 떼를 지어 찾아와 우는 꿈 까마귀가 떼를 지어 찾아와 우는 꿈을 꾸게 되면 가까운 집안 친척들 중에 우한이 생길 징조다 까마귀가 우는 꿈 술과 음식으로 재산을 날릴 흉몽이며 온소리가 음침하고 불길하게 들리면 기쁜 일은 당분간 기대할 수 없다. 까마귀가 떼를 지어우는 꿈은 가까운 친척에게 걱정이 있음을 알려주는 꿈이다. 까치가 다른 사람 머리 위에서 오는 꿈. 반가운 소식과 사람이 찾아온다. 꿰꼬리가 꽃밭에서 아름다운 소리로 오는 꿈. 어떤 화려한 파티 장소나 모임에 나가 즐거움을 갖게 된다. 예술의 전당에 간다. 나무위에서 까치가 오는 꿈. 반가운 소식이 오거나 먼 곳에서 손님이 찾아오게 된다. 내가 우는 꿈. 감동해서 우는 꿈. 장애를 극복하고 소망이 성취되는 꿈 이유 없이 우는 꿈.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되고 소망이 성취될 것입니다. 노래 부르듯 울음 소리를 내며 우는 꿈. 먼 곳에서 새로운 정보와 희소식을 듣게 된다. 연설, 좌담, 토론, 노래방 등에서 흥겨운 소리를 듣게 된다. 누군가 우는 꿈. 누군가 우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 슬프게 울면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가족이 질병에 걸려 고생한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죽었는데 자신이 조문객으로 참석하여 오는 꿈. 사업의 성과가 있어 많은 사람에게 광고가 되어 큰 돈과 명성을 얻게 되고 기뻐할 일이 생긴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오는 꿈. 좋지 못한 재난이나 불길한 액화가 겹쳐서 발생하게 된다. 눈썹이나 수염을 가기 오는 꿈. 부모 자식 상사와 부하, 협조자 등을 상실하고 신분이나 체면의 손상을 받는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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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좌절, 말썽 등 가장과 직속 상사에게 흉엄이 닿고 굳은 일이 닥치게 된다. 동전을 당해서 몇개 주우는 꿈 동전을 당해서 몇개 주우면 상대방과 작은 일로 싸움을 하게 된다. 마루거실 등에서 슬피 우는꿈 좋지 못한 우환이나 굳은 일이 생겨 애통해 하게 된다. 매어져 있는 말이 우는꿈 협조자 또는 고용인이 불행을 호소하거나 하고 있는 일에 위험이 닥치게 된다는 등의 경고를 자신에게 해올 일이 생긴다. 제3자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함 머리 위에서 까마귀가 우는 꿈. 안 좋은 소식을 듣거나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됨. 모르는 여자가 머리를 풀고 다가와 우는 꿈. 고약한 질병에 걸릴 수 있으니 몸조심을 해야 한다. 묶여있는 말이 말뚝을 흔들며 소리내어 우는 꿈. 묶여있는 말이 말뚝을 흔들며 소리내어 우는 꿈은 위험을 알리는 예시이다. 맡은 일이나 하고자 하는 일에 숨어있는 위험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동료직원이나 경쟁자. 농업자 등의 방해나 저기를 살펴야 하겠다. 물건을 훔친 죄로 경찰에게 연행돼 가는 등 신세를 한탄하며 오는 꿈. 물건을 훔친 죄로 경찰에게 연행돼 가는 등 신세를 한탄하며 우는 꿈을 꾸게 되면 어떤 일을 성사시키고 그 성과에 만족하여 소문이 자자해질 징조다. 물새가 나뭇가지 위에 앉아 오는 꿈. 모든 일이 잘 해결되고 당분간 평온한 상태에서 휴가를 얻어 휴양지로 떠나게 된다. 생산, 무역업에 투자한 것이 사업 성과가 매우 좋아진다. 밤에도 잘 본다는 올빼미가 나무에 앉아 소리 내며 오는 꿈. 집안에 손재수가 있고 사업도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된다. 밥상을 놓고 오는 꿈. 집안에 근심 걱정이 생긴다. 우환, 질병, 사고, 비보 등의 불운이 생긴다. 방바닥에 엎드려 오는 꿈. 가족에게 불길한 일이 발생하게 돼흉몽이다 방울새가 정자 나무에 앉아 고운 소리로 오는 꿈. 예술의 전당이나 오페라 극장에서 멋진 음악 감상을 한다. 취미 생활을 한다. 백조가 우는 꿈. 백조가 우는 꿈을 꾸게 되면 건강이 나빠 잔병에 시달리거나 하는 일이 신통하지 않으며 어려움에 처할 징조다. 벌레 우는 소리. 수심이 생긴다. 또한 적적한 일을 당한다. 귀뚜러미 소리도 같다. 병아리가 계속 끼약끼약 우는 꿈. 인기의 상승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꿈. 공황새가 마당 정원수 위에 앉아 아름다운 소리로 우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그 자손이 창성하여 가운이 융성해진다. 가화만사성이다. 봉황새가 집안의 나무에 앉아 아름다운 소리로 오는 꿈. 경사가 생기고 자손이 창성하여 기운이 융성해짐 봉호가 죽어서 오는 꿈. 정신적인 안절을 찾게 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됨을 나타내는 꿈으로서 온이 호전되어 소원을 이루게 되는 길몽입니다. 부엉이가 오는 꿈. 부엉이의 눈은 크고 밤에도 잘 보이기 때문에 도둑, 교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며 마을에 재난이 오거나 도둑이 들게 된다. 부엉이가 지붕 위에 앉아 오는 꿈. 집안의 우환이 들끓고 식구한 사람이 인사사고를 당한다. 질병, 실패가 뒤따른다. 불꽃을 보고 우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재수가 대통하다. 행제, 사업성취, 대길 등의 길조이다. 불상 앞에서 영부를 외우는 꿈. 권위 있는 사람에게 청원할 일이 있거나 자기의 소원이 성취됨. 뻐꾸이나 두견새를 보거나 우는 소리를 듣는 꿈. 손님이 찾아오거나 소원이 성취되지만 슬픈 소식이 들려오거나 애인에게 걱정거리가 생기게 된다. 사자가 산봉우리에서 우렁차게 우는 꿈. 정치집단이나 사회단체의 우두머리가 되어 막강한 지위와 명예를 얻게 됨. 사자가 우는 소리를 듣는 꿈. 남의 이목을 한꺼번에 받는다. 산꼭대기에서 수탉이 힘차게 우는 꿈. 일이나 사업이 마음대로 이뤄지고 입신양명하여 명성을 떨침. 상대방이 노래를 부르거나 흐느껴 우는 꿈. 제3자가 자신을 희롱하거나 해를 끼치게 됨. 새벽녘에 닭이 우는 꿈. 여성은 문서나 돈과 관계된 일은 투자한 대로 성공을 한다. 신분이나 직위의 상승을 암시하는 꿈. 서로 마주보고 우는 꿈. 서로 마주보고 우는 꿈을 꾸게 되면 한참 시비를 벌이다가 마침내 이성을 되찾게 된다. 서산의 해가 기우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꿈. 야화를 얻게 된다. 소적새가 푸른 숲속에서 우는 꿈. 예술의 전당이나 문화회관에서 음악회가 열리게 된다. 열린 한마당에서 관람을 한다. 수탁 또는 장기가 우는 소리의 꿈. 관직이나 신분이 높아지고 명성을 떨치게 된다. 수탁이 달을 보고 길게 소리 높여 우는 꿈. 계획하던 일이나 하고 있는 일에 좋은 성과가 있고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등 행운이 있음. 수탁이 목청을 돋으며 우는 꿈. 사업이나 일에 수확이 있고 집안에 경사가 있음. 슬피 우는 우편배달원에게 편지를 받은 꿈. 부모에게 우환이 생기거나 부모의 상. 묵은 최악의 소식을 듣게 됨. 시체 앞에서 딴 사람과 같이 우는꿈 유산이나 사업 성과를 놓고 쟁탈전을 벌인다 자기 자신만 울어야 독점하게 된다 시체 앞에서 우는꿈 성과가 좋아서 기뻐할 일과 연관이 있다 시체에 절을 하면서 우는꿈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심야의 여우가 우는꿈 여우는 약삭빠른 임무, 위선, 계략 등의 전형적인 상징이다 특히 여우가 나타나는 꿈은 대인관계다. 사람들과의 공동추진 업무에 주의를 해야 한다. 사업상의 거려나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여성의 꿈에 나타난 여우는 성적인 유혹에 빠져들 위험이 있으므로 조의하라는 경고이다. 심야의 여우가 우는 꿈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징조이다. 아주 기분 나쁜 소식이 들려오거나 천재지변 등 국가적 변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아침 출근길에 참새들이 떼를 지어 우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온종일 불쾌지수가 올라 우어병이 생기게 된다. 아카시아 나무 위에서 까치가 오는 꿈. 친인척, 친구나 애인을 만나게 된다. 긴급정보, 기소식, 우편물, 전화 등의 소식이 온다. 암탈기 우는 것을 본 꿈. 힘든 일은 성사시키나 계약이나 혼담 등이 막판에 깨짐. 애인이 다른 여성과 사진을 찍는 것을 보고 우는 꿈. 애인이 다른 여성과 사진을 찍는 것을 보고 우는 꿈을 꾸게 되면 애인이 사업 또는 작품에서 좋은 결실을 거둬 기뻐한다. 애인이 전쟁터로 나가는데 매달리며 서럽게 우는 꿈. 이별을 의미한다. 우는 것은 마음의 정리가 되었다는 의미. 앵무새가 절탑 위에 앉아 우는 꿈. 잡념과 미혹을 떨쳐버리고 자성청정하여 보리심을 갖게 된다. 어린애가 마른 울음소리로 처량하게 우는 꿈. 집안의 우한이 들끓고 식구 중한 사람을 잃는다. 질병, 사고, 불길 등이 있다. 여러 마리의 까마귀가 모여 오는 꿈. 여러 마리의 까마귀가 모여 오는 꿈을 꾸게 되면 뜻하지 않게 구설수에 휘말려 고심하게 된다. 여러 사람이 때를 져서 오는 꿈. 여러 사람이 때를 져서 온 꿈을 꾸게 되면 재산 분배나 상속으로 한동안 시비와 분쟁이 있어 고통을 겪게 된다. 온 식구들과 함께 슬프게 오는 꿈. 집안의 우한이 들끓고 악기가 침노한다. 기비 사고, 질병, 길과 흉이 엇갈린다. 올빼미가 나무에 앉아 소리내어 우는 꿈. 집안에 손재수가 있고 사업도 어려움에 부딪힘. 올빼미가 마당 안에 나뭇가지에 앉아 우는 꿈. 집안에 불상사가 생겨 재물을 잃고 분란을 치르게 될 징조이다. 오는 아이를 달래는 꿈. 걱정거리가 생길 꿈. 사랑 때문에 결심을 해 시도하나 마음이 흔들려 이루어지지 않음. 자동차 뒷좌석의 일기가 우는 꿈. 하루 온종일 남과 말다툼이 생기고 구설수로 망시를 당하게 된다. 자신의 집에 초상이 나서 집안 식구들이 슬피 우는 꿈 정신적, 물질적인 일이 성사되거나 유산을 상속받아 크게 만족한다 장닭이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 우는 꿈 앞길이 밝게 열리고 가업이 번성하며 지위가 높아지고 구하는 소망을 순조로이 달성하며 영화를 누리게 된다 조상의 누군가가 자신의 몸이나 머리를 쓰다듬거나 불쌍하다고 우는 꿈 병이 들거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조상이 나타나 우는 꿈 자신에게는 불명예 등의 불운을 맛보고, 가정적으로는 질병이 생길 꿈이다 묘자리가 좋지 않은 꿈. 죄를 미우치고 눈물을 흘리거나 크게 오는 꿈. 자신이 이룩한 사업, 업적, 행적을 보고해서 만족한 반응을 얻는다. 지붕이나 나무 위에서 까치가 오는 꿈. 반가운 소식이나 먼 곳에서 손님이 찾아옴, 숫까치는 남자, 암까치는 여자를 의미. 참새가 정보대 위에 앉아 오는 꿈. 생각지도 않은 수다쟁이를 만나 종일 역시 빠져 기울림이 생긴다. 참새때가 길 한복판에서 재롱을 떨며 오는 꿈. 출근, 여행길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상한 변고가 생긴다. 싸움, 불길 등이 닥친다. 창문 너머로 참새때가 쨍쨍 우는 꿈. 독서선매경에 악귀들이해사를 부리며 찬물을 끼얹는다. 방해꾼이 생긴다. 초상이 나서 가족들이 슬피 우는 꿈. 정신적, 물질적인 일이 성사되거나 유산을 상속받아 크게 만족한다. 치아를 드러내고 슬피 우는 꿈. 관청까지 연결되는 다툼이나 말썽 및 손재, 부설 등 굳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 푸른 숲속에서 뻑뻑새가 우는 꿈. 예술의 전당이나 콩쿠르에 참석하여 예술의 참맛을 감상한다. 하늘을 나는 용이 말을 하거나 우는 꿈. 하늘을 나는 용이 말을 하거나 우는 꿈을 꾸게 되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일이 생기거나 큰 공로를 세운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오래도록 우는 꿈. 은근한 기쁨이 지속되고 주위의 축하를 받을 일이 생기게 된다. 학이 지붕 위에 앉아 경쾌한 소리로 우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고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 정보, 우편물, 전화 등의 희 소식을 듣게 된다. 학이청아하게 우는 꿈. 사업이 번창하거나 작품의 평가가 좋아 명성이 높아짐. 한밤중에 여우가 우는 꿈. 불길한 소식이나 천재지변을 암시. 호랑이나 사자가 우는 소리를 듣는 꿈. 남의 이목을 한꺼번에 받는다. 환자가 슬프게 우는 꿈. 멀리 있는 친척이나 지인이 찾아온다. 만약 당신이 환자를 꾸짖는다면 괴롭힐 결과 환자가 울게 되면 재난이 일어날 전조이다. 웃는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